근데 오늘 뭐 물건도 없는데 그건 녹아보자고. 담배쟁이. 아, 담배쟁이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온 곳은 마산이고요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왔습니다 여시장 가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이번 영상은 수협 공판장 쪽에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2도인데 바람이 장난 없이 불어서 너무나 추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10개월 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좀더 풀렸을 때 왔었죠. 그때는 어종도 좀 다양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오늘은 날이 안좋아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공판장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쭈꾸미가 그래도 꽤 보였어요. 근데 요새 먹는 쭈꾸미가 좀 야들야들해서 먹기가 좋습니다. 이 날이 추워서 이렇게 생선 내놓으면 금방 얼어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 후에 붉은색 고개 보이시죠 예, 네, 홍감팽 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쏨베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간제미물메기 문어, 뭐 개조개, 해삼 이렇게 기본적인 건 항상 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갈치도 크기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이제 한 마리가 요건 한 만원 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이제 물매기가 거의 끝나갈 시즌이 됐죠 <웃음> <웃음> 그세마리 2만원 입니다. 예, 요거는 두마리 큰거 25,000원. 새우 중에 제일 맛있는 아, 참새우. 이거는 오돌이 홍새. 아 네. 이거 살아 있는 건한 마리 만원씩 하는 거 알지? 음 이건 얼마씩인데요? 이거에 예, 전체 다 33,000원. 엄청 쌉니다네 예. 참새우라고 한 거는 이제 표준명으로 꽃새우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새우깡이라는 거 동해에서 부르는 꽃새우랑고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즘 문어가 좀 비싼 편이에요. 뭐 명절 지나서 그렇고요. 조만간 제가 이 돌문어. 참문 업로드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통로 쪽으로 이제 구경을 또 해보도록 하시죠. 네, 전체적으로 물매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매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바로 이제 손질 하러 가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마트 20개 가져야죠 해삼은 얼마씩 이에요? 만원 낙지는 얼마씩이에요 다섯 마리에 어요0 0원르겠어요 나도 모르이어요도요도모르 나도 모르요 나도 모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요도요 나도 모르 나도 모요요 편하게 장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담아져 있는 거 만원, 15,000원, 2만원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원짜리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0원 문어는 얼마씩이에요? 야? 문어. 문어. 문어 문어는 네. 네. 네, 오오어이2 집에 살아 있었어요. 원이야 이거요. 까요 이거는 채 새우라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후체세우. 자, 가보징이 있습니다. 가보징어 주꾸미 아니 낚시 낚시. 이1 5원밖에안 하는데. 가보징어는 산장 같이 가져가세요. なんで는 h u r 에그리고 이 조금 봄이 좀 일찍 당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도다리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좀 괜찮은 것들이 있고 또 시장에 이제 보리멸도 요새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어 사이즈도 된 괜찮았어요. 어, 뭐말물건도 없네. 그거 녹아부죠. 그러게요. 뭐 없네요. <웃음> 이거 네, 이제 담배쟁이, 담배도다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진짜 도다리에요, 이게. 담배쟁이? 아, 담배쟁이네. 담배도다리. 네.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담배쟁이. 만원. 네. 만원? 그럼 보리멸이죠 네, 또 시장에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이 장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크기별로 이제 가격 분류를 이렇게 해,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구이용으로 어,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보이는 폐류 종류에는 그 개조개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이제 백조기도 좀 있었고, 고등어, 어, 그리고 이제 가자미류도 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한산하죠? 네.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대가 한 8시, 8시 반 이렇게 고그 사이가 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가리비 요것도 맛이 좋죠. 어, 보통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져 있는 게 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전부 다 보리멸이고요. 네, 크기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성대아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조그만한 그 빨간색 그 딸기바구니 라고 하나요.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해산들이 전부 다 만원씩이에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마산수역공판장 어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뒤편에 마산어시장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돼요. 식사 초장비는 따로 있어요.